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어느 한 국가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달 소유권을 말하기 전에 남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들이 남극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남극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어느 나라도 남극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엔 회원국들은 특정 국가가 우주 영유권 및 우주자원을 소유할 수 없다는 외기권 우주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이 우주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우주 공간에 대한 영유권과 우주자원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국과 룩셈부르크 정부가 자국 기업의 우주자원 채굴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주자원을 채굴한다는 건그 자원이 나오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엄연히 외기권 우주교약과 반대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체결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협약을 탈퇴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은 협약에 다시 가입하죠. 이렇게 국제 협약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퇴하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계권 우주조약과 상관없이 우주는 먼저 선점한 국가에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한 남동 영유권 문제와 같이 달 영유권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우주탐사를 손놓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2년 달에 한국청 발궤도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형 달개도선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역사에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우주분야 민간기업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달은 화성, 토양성과 같은 우주탐사를 위한 전투기지가 될 것입니다.